거의 뭐 같은 레퍼토리 같아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게 703이지. 초창기 때 쓰던 지원 그 구지, 구지원이라 하죠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그게 참 좋았데 아, 아 생각해볼까 지금 이 마우스는 dpi가 400일텐데 그러네 다 달려갔다. 아, 이건 좀 남아서 그데 아, 이건 좀... 하지만... <웃음> 하지만도 <하지원도> 괜찮지. <웃음> 아, 저러니 세게 안 삽니다. 오, 마이갓 oh 추천 감사합니다. 아군이 지금 스포 한 사람들은 솔직히 나아지 아니하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20대 말고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, 본인이 억까뭐 이런 이런 m 지 세대 용어들을 다안 닦으면은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제가 30대 된지도 모르겠어요. 아 그렇지 않나? 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숙지 않은 걸?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의식하면 안될것 같아.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 몇 살이니 숫자잖아, 그죠? 원래 뭐든 의식하는 순간 현타 온다고. 그냥. 개내다 보면 거의 뭐 같은 레퍼토리 같아 저도개 피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이게 실무 삼이지. 이게 실무 삼이지. 아 이거 지, 지프로 슈퍼라이트.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 마음대로 AB 딱 들어오잖아요. 이거 원하면. 어. 끈끈하게 지내신다 진짜 예전에 스포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같이 그죠? 아 저, 지슈라 진짜 미안하지만 나는 703이 맞나봐요 배가할때 쓰는걸로 그냥 제발 두개 한 대만 좀 하나저나 있던 거 아니야? 이 설치되었습니다. 작전이라고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<웃음> 구글님 안녕하세요 이번생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냥 다고인판이야 진짜 다 잘합니다 맞아요 MX510은 제가 제첫 마우스죠 아 그니까 제가 구입한 첫 마우스 고등학교때 닭을 어모아가지고 어이 바전 멈춰 바전 멈춰 <놀람> 여섯나 반같은디 153 너로 정했다. 지수라 미안해 배갈때 만나자 우리. 와 18만원짜리 옥이치되었습니다서 웹서핑용 마우스라니 너무 사치인데, 너무 사치 아니야? 아 몰라 개도사나는 인이 자유형님 안녕하세요. 저는 면허 안 나와요. 그냥. 티셔츠하나 바지하나 이런정도로 10% 나올라나아 근데 지슈라를 적응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야 스포는 지슈라가 안될것 같은데? 진심? 그냥 티셔츠랑 바지하나 아 방어율은 1%라도 있으면 됩니다 굳이 없어도 돼요 아 들어와 들어와 감사받다이 말이야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맞습니다. 이 속이 우선 그냥 방어율은 있으면 됩니다. 그냥 멀리 있을 때 쓰나한테 원샷에 안 죽으면 돼요. 그것 때문에 방어율을 착용하는 거지. 실제로 근거리에서 싸우는 돌격들 싸움에서는 의미가 없죠. 2-30m 밖에서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어율이. 이게 또뭐야 아니 중첩해네. 올리 짠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그렇지 이거야. 아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좀 답답해가지고. 써볼 겁니다. 어, 써볼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어차피 나중에 배틀그라운드도 하기 때문에 뭐 배가 하는 날이나 이렇게 지프로를 지샤르를 또쓸 수가 있죠. 어떻게든 샀으니까 절대 썩히진 않을 거예요. 하우스가 돌아오니까 스텝이 살잖아 여기 있었는데? 자. 아, 어 근데 갑자기 문이... 우리 형님들 너무 잘 하시는데? 아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마우스를 어떤 걸 쓰더라도 사실 그래도 좀그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근데 생각보다 다 터베스... 그러니까 703이 주는 이 찰진 맛, 비대칭 마우스만의 어떤... 특징을 우물에 있는데 자물매돌 들어가시고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와, 반이네. 패배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, 여러분, 그죠 <웃음> 이게 맞잖아요. <웃음> 아우 정말. 디슈라가 이런 맛이 안 난다고. 근데 비싼 가격을 하니까. 음. 정말 비싼 재고가 되어버렸네. 대폭 어디갔어? 우리 거의 도둑이 아니야 지금?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와 끝까지 안나와? 와 안나와! <웃음> 와 끝까지 안나오셨다 저형 아 근데 진심 지수라 사가지고 야무지게 적응을 했는데 이게 제 자세랑 지금 안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, 제가 얘기했듯이 스포는 손목만 걸치고 해야 잘 맞는 게임이기 때문에 걸터앉아가지고 하는 저한테는 좀 안맞는? 드럼 포일스다 아, 었겠가야 아, 하큰가 났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승리하였이니다 이렇게 되니 이렇게 민되네